안녕하세요 K구입니다 오늘은요 무조건 걸러야 되는 남자 베스트 7을 뽑아봤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남자예요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지 않죠 적어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사랑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는 빌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 갚아줄지 주기는 할 건지 달라고는 해야 되는지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온갖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남자라면 앞으로도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을 남자고요 또 그동안 돈을 빌릴 만큼 경제관념이 없이 살아왔다는 반증이기도 하겠네요 또 사정이 어찌 됐든 간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면 여자친구가 아니라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 빌려서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여자친구에게 빌렸다는 얘기는 인간관계에서도 점수가 낮은 남자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돈 빌려달라는 말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예외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갑자기 큰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수술비 마련을 위해서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요 그런 경우라면 남자친구가 되게 고마워하고 미안해 하겠죠 두 번째는요 종종 잠수 타는 남자 전화기가 꺼져 있는 남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화기가 꺼진 경우는요 의도적으로 전화기를 꺼놓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 맘대로 꺼놓고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연락을 해오는 남자를 말해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힘든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연락을 못했다고 여자친구에게 오히려 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전화기를 꺼놓은 동안 거의 100% 딴짓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기가 심적으로 찔리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적으로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양아치 케이스겠고요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극도의 이기주의자, 무책임주의자라고 할수 있겠네요 연락이 안될때 여자는 어떤 마음일지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고요 해봤는데도 아이 몰라 지금은 일단 일해야 되겠어 라고 자기 이기심만 채우는 경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못된 짓을 했으니까요. 그 순간 여자는요, 이미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밀려난 상태예요. 남자는요, 잘한 짓을 하면 알리고 싶어서 안달라거든요. 단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손절하라는 게 아니라 못된 짓을 하고 숨기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고요. 여자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고,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버리에 비해서 허세가 쩌는 남자예요. 내적인 부 분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남자라서 자존감도 많이 약하고요. 인생은 한방이라는 생각과 노력 없이 상류추만 바라보는 몽상가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당할 확률도 되게 높아지고요. 돈을 빌릴 확률도 높아지겠죠. 특히 이런 남자들은요, 또고집세기 보편적인데요. 여자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듣는 척하면서 뒤로 사고를 치죠. 물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한데요. 사람은 요 그렇게 쉽게 잘 바뀌지 않아요 네번째는 요 로또와 토토 복권에큰비중에 돈을 지출하는 남자예요 복권을 재미로 사는 남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 비중이 내 수입에 비해서 10%를 넘는다 이렇다면 조금 위험한 남자로 보는 게 맞거든요 한두 번 복권을 크게 사는 건큰 문제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거액의 돈을 사고 있다면 나는 100만원의 수입이 있는데 10만원을 쓰고 있다면 제법 많은 비중을 복권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10만원을 적음해서 꾸준히 쌓아가려는 미래지향적인 계산이 없고 이 10만원을 버리더라도 나는 1억 천금을 하겠다는 횡재수를 노리는 남자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경이 왔을 때 자신을 비판하기보다는 운을 탓하게 되고요 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게 되죠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경우에 잘되면 자기 탓이고 못되면 여자친구 탓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혹시 로또가 정말 당첨되면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할 거예요 자신의 여러가지 상황이 불만이 많아서 한스럽게 느끼고 있는 중인데 그런 중에 사귀고 있는 데 여자친구는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이 여자라도 사귀자 라는 마음으로 사귀고 있는 걸 거라고요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되면 난 이제 부자가 됐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내 옆에 있던 여자를 다시 바라볼 이유가 없겠죠. 다섯 번째는요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는 남자입니다 부모에게 불만이 없을 순 없어요 그런데 종종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좀 과하다 싶은 표현을 쓰는 남자들을 말하는데요 낳아주고 길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여자친구가 잘해주고 배려준 것도 알 리가 없을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게 하고 있는 불만처럼 결국엔 나한테도 그런 불만을 이야기할 남자라는 거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부모님에게 감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요 술 먹으면 180도 변하는 남자예요 술을 마시면 내가 알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술 때문에 그런 거겠지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투둑했던 남자가 말이 많아지거나 귀엽게 행동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온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의 경우는 당연히 손절해야겠죠 여자친구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도 부족한데 술만 들어가면 평상시와는 다르게 변한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변해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자친구를 두게 되면 나중에 꼭그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술을 깨면 미안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일곱 번째는요 뻑하면 예전에는 제법 잘 나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남자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말을 하면 여자가 제법 자기를 높이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제법 잘 나갔다는 말은 결국 지금은 잘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남자라면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개선할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전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위안만 삼고 있고 그걸로 상대방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으면서 과거에 갇혀 살고 있는 남자라고 할수 있어요 미래지향적인 성향보다는 현실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처음에 나한테 점수 딸려고 그렇게 보이는 게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해해 주다 보면 3, 40년 후에는요 아마 다 외우시게 될 거예요 사랑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징그럽고 지긋지긋한 관계가 될수 있으니까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줘야죠 변화를 시켜줘야죠 그런데 손절하라고 한다는 건 이기적이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연애도 오래하고 결혼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단순한 행동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한 선배 여성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시죠. 고쳐쓰느니 새걸 산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줬을 때 변화가 되는 거는요. 당사자의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